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어. 아주 미치겠네. 이거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야 선임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알려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몇 군데 전화는 해봤는데 사무장들이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기도 그런 거 아닐까? 이 친구야, 사무장들이 무료 상담하면서 선임하라고 하면 그 목적부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선임을 목적으로 무료 상담하면서 가망 없는 사건도 무조건 수당을 목적으로 선임시키는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무료 상담이잖아 그거 보고 가는 거지 뭐 있어 만약에 선임 안 해도 되는 방법과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무장이 그 방법을 너한테 알려주겠어? 무조건 선임으로 돌려서 자기 수당을 챙기려 할걸 아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만약에 선임안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브로커 사무장이 알려줄 턱이 없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나저나 일단 상담료는 나가는 거네 당연하지 그것보다 반대로 생각해봐 선임부터 해버리면 큰돈 나가고 변호사한테 일단 돈이 들어가 소송 착수되면 나중에 잘못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그에 비해 상담에서 방법 찾는 비용은 아주 저렴하거든 아 그렇구나 뭐 아니었으면 보호구 될 뻔했다 야 그런데 그 변호사 실력은 어때 당연히 법학 전공의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경력은 10년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변호사료가 고무줄이 아니고 딱 정가야 그래서 부담이 없어 아 그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지 그래 대표 변호사 이메일로 직접 사건 내용을 적어 상담 예약하면 사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준대 그리고 모든 진행 사건도 변호사가 직접 하는 곳이야. 어디야 거기가? 동영상 설명 글을 봐 법률사무소 아시는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건을 모두 의뢰할 수 있어.